안녕하세요 모던즈부입니다 살림하며 꿀팁들을 터득하면 살림 고수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도 그 뿌듯함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간단해서 더 좋은 살림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택배 배송 알림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반갑기는 하지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들여놓는 것이 위생상 안좋다고 하죠? 되도록이면 현관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해요. 고민 끝에 현관문 틀에 커터칼을 붙였어요. 집에 있는 자석을 현관문 틀에 붙이고 그 위에 칼을 붙여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훌륭한 택배존이 완성되었어요. 단, 위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위치선정은 필수입니다. 이제 현관에서 스티커까지 떼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배송받은 커피믹스만 깔끔하게 정리해요. 즉 수납함을 이용하면 대용량 커피 믹스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답니다. 새 커피 맛도 봐야겠죠? 오늘따라 택배가 자주 오네요. 덕분에 현관 택배 존이 다빠요. 현관에 붙여놓은 커터칼 덕분에 택배 정리는 쉬워졌고요 우리 집 치약 앞부분만 꾹꾹 눌러 쓰는 범인 누구일까요? 매번 뒤에 부터 다시 누르는 번거로움 치약자개만 있으면 해방이에요 잘 쓰고 있는 치약자개인데 넣고 빼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새로 살까 고민했지만 더 편리하고 예쁜 치약자개가 저희 집에는 이렇게 많아요 열고 닫기 쉽고 색깔까지 다양한 밀봉클립은 훌륭한 치약자개로 쓰일 수 있어요. 저는 화이트 컬러를 골랐어요. 이 심플함. 완전 제 취향이에요. 치약 끝부분에 밀봉클립을 닫아주고 쭉 밀어주면 와종이장처럼 얇아진 치약 튜브. 정말 간편하고 효과 만점이죠? 치약뿐만 아니라 폼클렌징, 핸드크림 등 튜브형 제품에는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핸드크림에 작은 밀봉클립을 끼워서 쭉 밀어주면 비싼 핸드크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정수기 옆에 약통을 두었던 시절이 있어요. 어썬 남에 정수기 위에 올려봐도 마찬가지. 영양제 한번 먹으려면 정리가 더 힘들었어요. 그 뒤로 다이소에서 구입한 약 케이스에 정리했어요. 부피만 줄었지 자리 못잡기는마찬가지예요 약통뒤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자석을 붙였어요. 냉장고에 붙여요. 이제 싱크대 위 어수선할 일 없겠죠? 아래 있던 약통은 자석을 가운데 붙였더니 자꾸 빙글빙글 돌아요. 자석 위치를 바꿔서 고정해요.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먹는거 이제 잊을일도 없을것 같고요음쓰버리러 가려면 준비과정이 험난해요 주부생활 12년차인데도 적응 안되기는 마찬가지예요 한손 마스크쓰기 신공에 음쓰카드도 찾아야해요 잘 둔다고 뒀는데 찾다보면 엉망진창 꾀를 내봐요 책상에서 찾은 더블클립을 끼워주면 더 이상 음수봉지 들고 헤매는 일 없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